안녕하세요. 네모 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투표로 나왔던 슬리프를 접어볼거예요홀는코 프레임 기본형 그 다음에 코는 색종이 슬래시 그립 프레임 기본형은 여기 위에서 슬래시 그립은 여기 위에서 자 우선 코어를 먼저 접어볼겁니다 우선 요 가운데 있는 이 연두색이 이쪽에 오고 싶다고 하면은 위로 오게 해주세요 이 예, 초록색이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초록색 밑에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또 돌려서 반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접었던 선으로 이 면이 가운데 주름에 맞게 대문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걸 펼쳐주고 또 돌려서 이 면이 가운데 주름에 맞게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 펴서 이 면이 요 가운데 있는 이 주름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펴서 돌려주세요 이 면이 또 가운데 주름 이 면이 가운데 주름 자 이렇게 하고 전부 펴줬어요. 여기에 꼭지점 여기에 이렇게 아까 접었고 또 이렇게 접었습니다. 이것을 이렇게 오므려서 이 면과 이 면이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벌려서 눌려서 접어주세요 남은 것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서 이거 이렇게 접고 또 반대로 이렇게 접어서 고정을 해준 다음에 몇 틈으로 눌러서 접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 이렇게 접고 다음 이 부분을 이 면이 가운데 주름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이렇게 접고서 요 가운데로 접어주는데 요 밑에 조금 남기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었으면 남은 부분도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 접으면 은 여기 이 면, 그리고 이 면이 여기 면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른 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으면 은이 코어를 프레임을 전부 펼쳐서 안에다가 꽂아 놓은 다음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은 이렇게 안, 안쪽으로 조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다시 프레임을 만들고요. 이 면이 가운데 주름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아이스크림콘 접기를 하면은 펼쳐서 이렇게 요이 이 부분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옆에 있었던 주름 맨 옆을 그대로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 면, 이 면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면은 한쪽 면이 완성이 됐어요. 자, 남은 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접었으면 프레임과 코어를 한꺼번에 밖으로 접어주세요. 남은 쪽도 똑같이 밖으로 접어주세요. 이 안에다가 슬래시 그립을 넣으면 슬리프가 완성이 됩니다. 이는 공격력이 매우 강합니다. 다음 종기적기에서 봐요. 안녕!